안녕하세요 고근입니다 오늘 이천에 또 다른 업체를 왔어요 탑 디자인이라는 업체고 어 요렇게 이번 이건 6평 짜리고 제가 지금 보려고는 하건 저쪽 10평 짜리긴 한데 어 일단은 디자인도 괜찮고 해서 내부가 이렇게 <웃음> 자작나무로 전면에 이렇게 어, 개방감 있게 전면 창으로 다 포인트가 줬어요 그리고 자작나무 하판으로 되어 있고 내부가 부엌이고 이렇게 2층 다락이 올라가는데 어 저희가 쓰기에는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이긴 해요. 근데 이걸로 확장형을 하면 은 나쁘지 않거든요. 요 이렇게 보면 6평 짜리가 이제 3천만 원대이긴 한데 저희가 쓰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거실 면이 너무 좀 작거든요 계단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요거는 이제 외장 사이, 세라믹이 화이트가 아니고 블랙이에요 요것도 도장을 했고 그래도 화이트보다는 요게 조금 더 밋밋한 감이 덜하긴 한데 얘는 아예 2층형이네요 2층형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층이 뭐어 방이 룸이 뭐 엄청 커졌죠 와 이놈 보이 뭐 엄청 크네 근데 저는 한쪽은 개방감이 꽤 터진 게 좋다 보니까 요거는 별로고 어벽 두께, 와. 벽 두께 보세요, 이거, 와. 요게 이제 10평형이죠. 가격은 부가세 별도 4,700. 근데, 보시면, 공간 자체가 확, 바닥 면적이 4평이나 넓어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공간이 넓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전면 창에 크게 통창으로 측면이랑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2층으로 올라가서 요 면적도 음 여기 천장을 볼수 있는 플로우 창이랑 어 바닥도 난방이 되고 요쪽에 이제 난간이 세어지기 때문에 저쪽에 빔을 달고 이렇게 내려도 2층에서도 영화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2층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이제, 와. 이렇게 되죠 사진 찍기 딱 좋죠 음. 자작나무로 내부 포인트도 좋고 레이아웃도딱 제가 원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외부는 세라믹으로 되어있고 빗물이나 그런거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일단 평수가 커지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집도